남자의 향수는 남자의 매력을 업 시켜주는 또 다른 아이템이죠. 딱 걸어가는데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상상을 해본 적 없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향수라는 건 자신감을 업 시켜주는 비밀무기입니다. 본인의 이미지에 맞는 향수를 사용하면 매력은 말 그대로 뿜뿜할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왜 남자는 향수를 뿌리고자 할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8%가 1위로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향수를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으로 응답자의 34%가 2위로 내가 좋아하는 향이어서라는 자기 만족적인 답을 했고요. 3위로는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 라는 답이었습니다. 결국 향수를 뿌리는 이유는 나의 매력을 위해 사용하는 아이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향수가 내 매력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걸까요? 뉴멕시코 대학의 스티븐 갱스테드 교수는 학생들을 상대로 일종의 실험을 하였습니다. 남학생들에게 미리 셔츠를 나누준뒤 옷에 채취가 배게끔 하였습니다. 그후 셔츠를 무작위로 섞어놓은 뒤에 여학생들에게 10장씩 무작위로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자들은 옷에 배인 냄새로만 잘생긴 남자로 판단을 하였고 실제로도 그 남자는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오로지 냄새로만 그 사람을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이 실험은 직접 얼굴을 보여준 것이 아니지만 그만큼 여자는 냄새에 아주 민감하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뿐만 아니라 다른 실험과 연구 결과에서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냄새에 민감하다고 하며 특히 연애 상대를 고를 때나 혹은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데에서는 후각이 가장 중요한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향수를 사용해야 나의 매력을 업시켜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영상을 만들면서도 참 애매했던 게 향은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제품들을 소개하자니 이번 영상의 컨셉과는 맞지 가 않았습니다 우선 향수 같은 경우는 직접 맡아보고 본인이 좋아하는 향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본인의 이미지와 맞는 향을 찾는다면 더욱더 금상첨화겠죠 가까운 향수 가게나 이니스프리 올리브영 같은 로드샵을 가시면 많이 팔리는 제품들을 시향해볼 수 있으니 시향을 해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 눈치를 보는 경우가 참 많은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 눈치 보인다 싶으면 친구랑 같이 가셔서 재밌게 쇼핑을 하시면 됩니다. 또 본인에게 어울리는 향을 같이 찾아줄 수도 있으니 더욱더 개이득이죠. 이번 매력 더하기 3분 그루밍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매력적인 하루 보내세요. 김상상이었습니다.